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양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주 셋업을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번째 셋업은 어, NGD, USD로 키위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첫번째 데일리 차트인데요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은 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이제 내려오고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죠 다운 트렌드 라인을 지금 위로 뚫고 나서 지금 새로운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타고 지금 어, 상승 추세 즉, 업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을 부수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하이, 로우, 로우 하이, 로우 로우를 만들고 로우 하이를 만들다가 지금 새로이 이제 고점을 찍은 상태예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고점을 찍은 상태인데 주로 가격이 보이는 행동은 이 고점을 찍고 고점을 찍은 후에는 전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을 주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4 시간 차트에서 이 고점에서 우리가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였는데요. 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온 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렉티브 스트럭처라는 것을 코렉티브 스트럭처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격이 이 코렉티브 스트럭처를 만든 후에 이 빨간색 깔 어, 점선들 보이시죠? 이 점선 위로 나오면 은 거기서 제가 매수를 해서 산로스는 마켓 서트 밑에 타겟은 내려오는 움직임이 시작된 곳까지 해가지고 약 1대3의 비율로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추세를 따라서 제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죠. 자그 다음은 유로엔입니다. 자 유로엔 데일트 차트인데요. 지금 유로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어쨌든 하방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좀볼 수가 있죠 즉 다운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매도를 찾는다 라는 룰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매도를 할 때는 항상 레지센스에서 거래를 하는데 지금 한눈에 이 레지센스가 눈에 보이죠 가격은 122620으로 찍혀있지만은 50으로 바꾸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22.502 우리의 레지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좀 확대를 해보면은, 어,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트리플 탑이 완성이 된상태예요 자, 이것이 트리플 탑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지금 레지센스 가격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보이고, 어 122.500을 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데일리 캔들 말고 그전 24시간 데일리 캔들을 보면 은 도지 캔들로 다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도지 캔들은 중립 캔들로서 어, 레지센스와 서포트에 나왔을 때 가격이 충분히 돌수 있다, 힘이 빠졌다 라는 신호를 주는 그런 캔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더블탑에서 강한 어, 저항, 저항이 나왔고 한번더 세게 치고 올라왔는데 어제 캔들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으로써 트리플 탑이 만들어질 확률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지 센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차, 어, 찾을, 셋업은 매도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시간 차트에서 좀 내려간 후에 지금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점선 같은 경우는 거의 깨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두 번째 점선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것은, 가격이 이런식으로 점선 밑으로 내려온 후에 쭉 빠지는 것을 제가 기다려,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타모스는 트리플탑 위에 가고요 타겟은 올라온 이 움직임이 시작한 서포트로 우리가 1대 2.4, 2.5 정도의 비율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셋업인데요 호주, 키네덴 달러, 데일리 차트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가 중요한 레이센스 그 다음에 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서포트 부분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그리고 데일리 샷에서도 추가적인 우리가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가격이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서포트를 건드린 후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레지센스로 역할을 하고 있는 트렌드 라인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셋럽은 서포트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것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나치를 한번 이용해 보면은 이건 흔히 아는, 아는 사실이죠 38, 50, 61.8, 78.6 이런 위치에서 주로 거래를 하곤 하는데 지금 현재 트렌드라인이 있고 레지스로 역할을 하고 있는 트렌드라인 그 다음에 50 피부나치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도를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단, 한 단계 시간 더 내려가셔서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신다면, 어, 똑같이, 이 빨간색 점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서포트까지 거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는 1대 3.5 정도의 어, 비율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 이번 주 3개 정도의 셋업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어, 이런식으로 셋업 공유는 매주 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 저희 멤버존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가 이 셋업들이 보이는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고요 이번주도 많은 분들 득피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